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길성입니다 아, 아, 오늘 조금 아, 일정이 없던 동영상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틀 전이죠 그죠? 어, 월요일날 역류성 아, 식도염 어, 목에 가래 끼는 증상이나 또 만성 기침 증상이나 자주 체하는 증상이나 어, 뭐 하여튼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영유성 위험이다. 위산영유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 제가 조금 어,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혹 나타날 나지 수도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아랫배가 심하게 팽창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차 자각 증상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걸려서. 오늘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동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골도 보시면, 아, 좀 깔끔하지가 못하죠. 뭐, 원래도 깔끔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인데. 아, 여러분들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가끔씩 그런 어, 댓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댓글을 올리는데 사실 댓글은 잘못 따라드립니다. 잘못 따라드리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글, 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주의사항도 설명드려야 되고, 대처법도 설명드려요 그거 하려면 진짜 뭐, A4 용지만 두 장은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질문은 너무 간단하지만 답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댓글 못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분들은 이제 아랫배 쪽이 심하게 팽창되어 있고, 윗배가 꺼져 있는 분들 있어요 아, 아랫배가 아 심하게 팽창되어 있고 윗배가 꺼져 있는 분들 그 사실은 뭐 기침 증상이 아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댓글에 올라오시면 어, 어, 아주 아, 아 많지는 않았죠 많지는 않은데 혹여나 어,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어, 또 적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 조작을 하게 되면,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다리는 허리를 숙이면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제 두 번씩 두 번씩 이제 5분에서 10분 상간에한 번씩 해주라 그랬죠, 그죠죠팔 어, 동작과 머리 동작과 호흡법과 함께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쑥쑥 가스가 잘 빠져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스가 못 빠져나오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못올라온다든가 식도에 갇혀서 못 빠져 호흡기로 못 빠져나와 버리는 분들이 이제 갇혀 버리게 되면 다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리 동작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동을 시켰다가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현상, 이제 조작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버리면, 창작의 가스가 이제 멈추면서, 가스가 이제 계속 다리, 이제 멈춘 상태에서 계속 다리 조작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이제 대장 쪽으로 못 넘어가고, 소장에서 갇혀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또일도도 제대로 못 빠져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갇혀버리면, 이제 굉장한 압박감과, 복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 실금 하루 종일 방귀가 나오던 사람이 다리 조작을 통해서 방귀를 멈추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배가 불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일단 멈춘 상태에서 위로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뭐 10분 주기로 하든 5분 주기로 하든 여러분들이 하여 튼 여러분 정상에 맞춰서 여러분 그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5분 5분마다 한 번씩 안 해주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분 마다 한 번씩 해도 충분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30분에 한 번씩 해도 별 이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상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주기로 한번 해보시라. 그 만약에 너무, 5분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스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아랫배가, 왼쪽 아랫배가 막 빵빵해진다.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5분에서 시간을 10분으로, 10분에서 또 10분 하다가 그래도 안 풀리면 15분으로, 혹은 점점 더 심해지면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거는 사실은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 우리가 치료 원리 가스 이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 이동 원리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적용하시면 빨리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보 전진 일보 후퇴하시라 아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전진만 하다 보면 분명히 막 과부하가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어요 혈관도 그렇고 창자 형태도 벌써 변형이 되어버리고폐 형태도 변형이 되어버리면서 모든 혈관들이 변형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쇼크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계산을 조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분 다리 조작이나 팔동작을 5분에 한 번씩 했는데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텀을 7분, 8분, 9분, 10분으로 늘려셔야 돼요 10분에도 무리가 된다라면 15분, 20분으로 느리셔야 되고, 이 간격을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 호흡법 실행하는, 호흡법은 이제 약하게라도, 약하게라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하여튼 그 부분, 아,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래 버리면, 제가 동상을 올린 입장에서 참 막, 텁텁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꼼꼼히 생각해 아, 나한테 무리가 된다 그러면 멈추고 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일단은 이걸 이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오른쪽 윗배가 팽창됐다 아래 오른 왼쪽 아랫배가 빵빵하다. 오른쪽 윗배가 빵빵하다. 이런 걸 풀은, 풀어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잘 들어두셨다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동영상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왼쪽 엉덩이 위주로,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왼쪽 엉덩이에 힘을 살짝 더 주고 이렇게 앉고, 다리를, 무릎을 딱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은 엉덩이 쪽으로 살짝 잡아당기고, 그죠 살짝만, 그냥 한 5cm 정도만 잡아당기고, 왼쪽 발은 오히려 앞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어발 안쪽으로,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방향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자세가, 아 여러분들, 정상회복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그런 죠그 상태에서 제가 5분에서 10분 주기 아, 5분이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5분마다 한 번씩 안 하면 가스가 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한 10분 주기 뭐 어떤 분그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7분이 적정하다. 혹은 나는 뭐 8분이 적정하다. 혹은 나는 10, 뭐 15분이 적정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따라가시기는 좀 곤란해요 그죠 아, 여러분 몸 상태가 창자에 변형된 상태에 따라서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다 달라요 대장쪽으로 넘어가버리는 속도가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해야 이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팔동작을 통해서 머리 흔들기 이빨 딱딱거리기 뭐 어깨 흔들기 목에 힘주기 이런걸 통해서 이제 가스가 밀려 올라오는데 자. 일단은 이래서 제가 원래 가르치는 거는 오른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렸다 왼쪽 발은 발 안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팔동작과 함께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팔동작과 함께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자이 원리가 여러분들 이 제가 제세상 원리는 어 다른 쪽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조심하라는 뜻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는 두 번을 들었다 내렸다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빵빵해졌다, 왼쪽 아랫배가 빵빵해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가스가 멈췄다라는 거야.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가스 이동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리 조작, 그텀 주기를 좀 길게 조금 늘려야 돼 예를 들어서 7분, 7분에 한 번씩 하고 있었다면 10분 혹은 12분으로 더 길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는 말은 오른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를, 가스가 를스가 위로 윗배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른쪽 아랫배에서 오른쪽 윗배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 창자, 그러니까 복근의 힘이 힘이 작용하면서 다리 힘으로 올립니다. 아니에요. 그죠? 복부 힘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다 내리면 피가 위로 치솟으면서 가스도 아랫배에서 윗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는 주로 들었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누는 누르, 거는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면 아랫배에서 윗배로 올라오고 왼쪽 다리는 반대로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생각합시다. 누르게 되면 이때는 진짜 다리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리 힘을 사용해서 가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누르게 되면 자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면 오른쪽 윗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왼쪽 응대에 힘주고 왼쪽 다리를 눌러버리면 오른쪽 윗배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상태에서 또들어버리그러니까 눌렀다가 들어버리니까 내려갔던 가스가 윗배로 올라오게 됩니다 윗배로 올라와서 위장으로 일단 몰리게 돼요 몰리게 되면서 이제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이러버리면 가스가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트림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누르는 동작은 가스를 끌어내리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 50 혹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랫배가 빵빵해져 버린 분들 아랫배가 이제 윗배보다 더 튀어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살이 쪘다기보다는 물론 살도 조금 쪘어요. 그죠? 근데 아랫배 창자가 커졌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팽창이 되었다고 보셔요 저는 실질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그그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커져있더라는 거예요. 커져 있었다는 거 제가 어, 시,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랫배가 아프다, 마 빵빵하다, 이 말은, 그 안에 가스가 다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몰려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윗 대신에 아랫배가 커지면서 윗배는 찌그러들어 버린 거야. 윗배 창자는 찌그러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처음에 다리를 덜어올리러면 찌그러졌던 창자가 막 팽창이 되면서, 불편한 감을 느껴요. 불편감. 불편감을 느껴요. 찌그러졌던 창자에 가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팽창이 될거아니까요 팽창이 되면 묵직한 감과 함께 좋은 기분은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랫배를 집어넣고 윗배가 오히려 윗배가 나온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랫배는 쏙 들어가야 되고 윗배가 탁 올라오고 허리가 착 펴져 있는 사람들이 가스가 잘 배출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랫배는 만병의 근원이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랫배가 나오는 건 만병의 근원이다. 여기서부터, 뭐 하여튼, 저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뭐 치질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병이 다 생겨요, 사실은. 저는 그, 그 부분에 이제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부분에 진짜 공감을 해요. 아랫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천천히 진행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랫배가 태어온 사람은 방광염도 걸리고, 요실금도 걸리고, 막, 가스실금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니까, 러이 부분은 이제, 문제는 아랫배를 풀어주기 위해서 윗배로 끌어올리면, 윗배 쪽으로는, 상복부 쪽은 찌그러져 있던 창자가 이제는 막, 가스가 올라오면서 팽창이 되는 데 이것도 불편한 거야. 사실은,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가스를 올려버리니까 여기가 또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뭐시 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도 풀어지지도 않고 막 이래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이제 다리 동작 멈춰야 되는데 다리 동작 멈춰야 되고 일단은 팔 동작만 하면서 가스만 이렇게 조금 뽑아내주면 그래도 좀 도움 돼요 다리 동작은 이제 배가 빵빵해졌다 이제 오른쪽 아랫배는또 상황이 달라요 오른쪽 아랫배는 지금 다리 조작을 안 해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거야 근데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라는 거또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가스가 지금 못 빠져나오고 갇혔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는 라 것은 다리 조작을 게을리 했다는 뜻이고 오른쪽 윗배와 왼쪽 아랫배가 빵빵하다는 것은 혹은 왼쪽 윗배가 빵빵하다는 것도 지금 가스가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배가 더 커져서 위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양쪽 배가 내려앉아서 위장 상단을 그 위식도 괄약근을꾹 누르고 있어서 가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장에서 갇혀버려요. 이래 됩니다. 위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식도에서 멈춰서, 식도가 빵빵해지면서 가슴이 크크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막 이게, 오른쪽 폐는 내려앉고, 윗, 왼쪽 폐는 그대로 있으면서 가스가 올라오다가 막 후두를 치고, 옆으로 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가래가 계속 끼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혹은 어떤, 어떤 때는 이거 비강까지는 올라왔는데, 이게 못 빠져나가면서, 막,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막, 코에 열감이 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월요일에 찍었던, 지난번에 찍었던 동영상과 그 전에 찍었던 동영상, 만성설사가스 실금 치료하려면, 또그 동영상도 꼭 보셔야 되고, 그때는 이제, 왼쪽에 힘주고, 오른팔을 탁. 흔들면서 바람을 길게 불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폐가 높이가 맞아지면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 정말 참이해기 힘들죠? 그죠? 아,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팽창이 됐다라는 거는 다리 조작을 통해서 가스 이동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분마다 한 번씩 해주면 막 가스가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움직이겠죠. 막 움직이는데 문제는 왼쪽 위장까지 올라왔다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 버리면 이제 위장이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식도가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제가 자꾸 가끔씩 실력이, 실력을 이실력 키워야 된다. 이해도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적으 여러분의 몸 상태는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다 제각각이에요. 팽창 정도도 다르고 폐가 확장 정도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잘 한다고 보셔야지, 그죠? 예. 저는 원리적인 측면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스 이동 속도보다 배출 속도가 느려버리면 이제 가스가 창자에 대장에 있던 가스가 소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빵빵이기 시작하는 거죠. 왼쪽 윗배, 왼쪽 아랫배, 오른쪽 윗배. 열심히 했을 때 상황이에요. 열심히 했을 때 상황. 그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주고 그죠? 이제 다리 동작을 이제 멈춰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다리 동작을 멈추고 이제 팔을 통해서 오른쪽 폐가 더 커져 있는 사람은 오른팔을 막 흔들고 왼쪽 폐가 더 커져 있는 사람은 오른쪽의 무게를 잡고 왼팔을 막 흔들고 해서 바람을 불어주고 그죠? 또 머리도 눌러주고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사람은 오른쪽 귀 윗부분을 눌러주고 왼쪽 폐가 커져 있는 사람은 왼쪽 귀 윗부분을 눌러줘서 어떻게든 가스가 순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장이 됐을 땐 다리 동작은 일단은 멈춰야 돼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방법의1단계예요팔 동작을 통해서 머리 동작을 통해서 일단은 위장에 있던 가스, 식도에 있던 가스를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시켜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네이 방법은 어떻게 하든 일어서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리를 덜어올리면 가스가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하지정맥류 나타나신 분들, 제가 동영상에 댓글에 하나 봤는데, 다리 들기를 했더니만은,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윗배로 올라와가, 막, 산보부가 빵빵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해버리면 아랫배에서 윗배로 다 가스가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의사분, 현대의학에서는, 예, 과거에서는 윗몸 일으키기가 좋다 이랬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현대의학, 그 의사분들도,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자꾸 윗몸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해버리면 아랫배 쪽으로 자꾸 가스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 바른 복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막 윗몸 일으키기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운동도 하면서 윗몸 이렇게 하는 건좀 덜해요 근데 막복근키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만 하시다가 이 병에 걸리신 분도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자 일단은 다리를 자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발 그러니까 오른쪽 발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들어 올리면 가스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오른쪽 다리로 짝다리를 이렇게 짚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윗배에 있던 가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죠? 오른쪽 윗배에 있던 가스가 내려오게 되고 대신에 왼쪽 다리에 힘을 풀고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이제 아랫배 에 있던 가스가 위로도 올라오고 오른쪽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이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리 조작했던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앉아서 있으면 원래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가 내리고, 왼쪽 다리는 두번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좀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자리로 돌려주기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던 행동에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원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아, 이것도 그냥 왼쪽 상복부의 문제가 팽창이 돼버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반대 방향을 이렇게 해도 이제 아랫배 쪽에 왼쪽 아랫배와 왼쪽, 오른쪽 윗배가 팽창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풀려, 빨리 풀려요. 그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니까 왼쪽 다리는 두번 들었다 내려주고 다시 오른쪽 엉덩이를 안고 반 똑같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를 앉고 왼쪽 발은 두 번을 눌렀다가 들었다가 아니 오른쪽 발을 왜? 두 번을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해주면 딱 반대 방향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풀, 풀리는 풀거야 풀리기도 하는데 자 이게 앉아서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팽창된 부분이 왼쪽 윗배냐 아랫배냐 오른쪽 윗배냐 아랫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그냥 그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동작으로 가버리겠습니다. 걸어 그러니까 복부 이제 배 팽만감이 왔을 때는 그냥 아 무조건 아랫배가 팽만할 때는 양쪽 아랫배가 팽만할 때는 걸어다니면 안 돼요.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아랫배 쪽으로 가스가 더 내려오거든 근데 이제 특정한 부분 오른쪽 윗배 왼쪽 아랫배 왼쪽 윗배가 이렇게 아플 때. 또뭐 오른쪽 윗배 아, 왼쪽 아랫배만 아플 때또 이런 상황이 있었어야 돼요 걸어다니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윗배 오른쪽 윗배가 아픈 사람은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왼쪽 다리는 힘을 풀고 이렇게 살짝 살짝 왼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 하고 오른쪽 다리는 일부러 꾹꾹 눌러 버리는 거야 눌러버리면 오른쪽 윗배에서 가스가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팽창됐던 게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 다리를 누르기만 해도 왼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올라오면서 사실은 오른쪽 다리만 눌러버려도 왼쪽 아랫배와 오른쪽 윗배는 풀려요. 눌러버리니까 오른쪽 윗배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 아랫배로 내려가고 또 왼쪽, 왼쪽 다리에는 지금 힘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또 들기만 하기 때문에 왼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는 왼쪽 위로도 올라오고, 또 왼,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슬슬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대신에 또, 왼쪽 윗배가 빵빵하다, 이런 분들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좀 걷는 거야, 이렇게. 좀 절, 어, 약간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처럼,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것처럼, 이렇게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조금 뭐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걸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팔을 흔들면서 어, 머리를 흔들면서 호흡법을 실행하시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풀리니까 자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시고 기침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 뭐 말씀드리 기침에 시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기침은요 거의 오른 기침도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오른쪽 폐가 약간 확장됐다든가 그 확장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인의 폐예요 이게 정상인의 오른쪽 폐 오른쪽 폐 왼쪽 폐 이런데 여기 가운데 식도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식도가 지나가는데 정상인의 폐는 이 럭비공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 질환이나 어떠하든꼭 그런 진단을 안 받더라도 기관지가 조금 확장되신 분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냐면 이제 이게 오른쪽 폐이고 이게 왼쪽 폐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폐가 더 커지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 폐의 하단 부분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호흡을 하실 때,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식도를 눌러서 가스가 위로 빠져나오게 돼요. 어, 후드를 통해서 빠져나오, 후드 덮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상일 때는 눌러주는 지점이 약간 위에요. 사실은 이제 이건 개념도에요. 개념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아래쪽이, 이제 이, 이 그림을 보면 위쪽은 찌그러져 버렸어. 그, 사실, 쇄골이 움푹 파이신 분들이나 이런 데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MRI 이런 거 찍어보면, 윗부분이 까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텅 비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요, 사실은. 네? 물론, 뭐, 모든 분들한테 그렇다 보기보다는. 그래서, 기관지 내부에서, 이제, 심한, 극심한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사진 찍어보니까 이상 없던데, 뭐. 당신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이런 원리를 사용하니까 기침이 멈추더라는 겁니다. 멈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 오른쪽 폐의 아래쪽은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예요. 넓어져 있으면서 양쪽 폐가 눌러지는 지점이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을 통해서 배가 수축팽창되면서 가스를, 식도를 꾹 눌러버리면, 올라, 위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서 코와 입불을 통해서 쑥 빠져나가는데, 이게 여기는 높은데 여기는 낮아져 버리면서 밀었는데 못 빠져나온 거예요. 목에 탁, 식도 상단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못 빠져나가고, 후두, 후드, 후두덮개 쪽에 계속 가스가 들러붙는 거예요. 혹은 기관지,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 입구 쪽에 가스가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자꾸 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왼쪽 폐는 정상이고 오른쪽 폐가 이렇게 아랫부분이 넓어지고 윗부분이 좁아졌다 약간 기형적으로 변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사람은 왼쪽 팔에 뭐 어떤 전화기나 약간 물병이나 잡고,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한 세게, 길게, 한열 번에서 열다섯 번, 또 바람을 세게 길게 불어라고 했더만, 또 하루 종일 불고 계십니다. 하,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뭐, 진짜 심하신 분들은 한 시간에 한, 한 번씩 하는데, 한열 번이나 열다섯 번 정도 바람을 길게 불면서 오른팔을 막 내면서 이렇게 막 10초 정도 이렇게 불면 이 폐가 오른쪽 폐가 넓어졌던 폐가 순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면 다시 이 상태로 원상복귀가 돼요 그냥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변형되신 분도 계시고, 살짝 변형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양쪽 폐가 다 이런 형태로 변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대칭이 아니고, 이제 좌우 비대칭이 아니고 상하 비대칭 쪽으로 양쪽 폐가 다 내려앉으면서 위장 꼭대기, 위장 상단, 위식도 가관을꼭 누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한쪽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양쪽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게 되면 올라와요. 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침이 멈추고 가래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목에 가래가 막 자꾸 끼는 분들은 제 말을 믿으세요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치료하려면 이런 게 그러니까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찾아보면 4개가 나와있어요 4개가 나와있는데 잠자는 방법이야 이부 자리 조정하는 것과 하, 여러분들 진짜 동영상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대충 보시면 안되고 또 무리하시면 안되고 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막 나름대로 또 다리를 살짝 올리라 해야지 많은 막 다리를 20cm 30cm 올려놓고 자다가 쇼크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하지 말았는데, 동상을 제대로 안 듣고, 팍 적용하다가 이제 쇼크를 먹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리 쪽에 한 2cm, 배 쪽에 한 1cm, 그리고 가슴은 떨어뜨려라. 봄이부를 이용해라. 얇은 봄이부를 이용해서 베개를 빼고, 이부 자리를 조정하고, 그렇게 자대, 이제 오른쪽 폐가 커져 있는 사람은 오른쪽 손목, 왼쪽 발목은 동일해. 왼쪽 발목에 약 30g, 아주 가벼워요. 30g에 이걸 차고 자면 훨씬 가스, 가스가 붙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런 사례는 제가 너무 많이 목격을 했어요. 제가 전화 도와드리는 분들, 제가 무조건 채우거든요. 전화 상담 해주는데 딱 판단해보고 아이 사람 왼쪽이 폐가 커졌다, 한번 왼쪽 손목에 채우고 왼쪽 다리에 채우고 오른쪽 폐가 커졌다 이러면. 오른쪽에 채우고 양쪽이 다 커졌다 싶으면 양쪽 다 채워 버려요 그리고 왼쪽 발목에 다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가스가 쑥 빠져나와 버리면 목에 이물감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낮에 활동하다 보면 또 쇠쇠쇠 붓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깨끗해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좋은 약초로 치료한다 뭐 그게 저는 오히려 그런 게더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약, 약으로 치료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야 어떤 형태가 변한 걸 어떻게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나는 그분, 그분들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 하여튼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는 여러분한테 꼭 들어보세요 아, 오른쪽 윗배가 빵빵하고 왼쪽 아랫배가 빵빵하신 분들은 좀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라 팔 흔들면서 머리 흔들면서 포인트는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히려 가스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팽창됐던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또한 가지 왼쪽 윗배 왼쪽 상복부의 팽창이 일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발에다가 왼쪽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꾹, 꾹 누르면서 걸어 다니시라그러면 아랫배로 내려갈 거야 근데 또 아랫배로 내려가서 아랫배가 또 빵빵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또 왼쪽 다리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면 아랫배에 가스가 윗배로 또 올라오겠죠. 혹은, 오른쪽 다리를 좀 눌러버리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원래는 치료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극심한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풀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풀어줘요. 그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풀어주고, 다시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을 한 주기, 텀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5분에서 하시던 분은 뭐 7분, 8분으로 느리시고, 근데 너무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아파지거나 방귀가 자꾸 나오거나 설사가 자꾸 나오는 분,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또팔 동작 제대로 안 하고, 또 폐, 폐의 좌우 비대칭을 고려 안 하고 팔 동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져요. 그죠?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제대로 주기를 10분 주기, 20분 주기, 뭐 5분 주기, 8분 주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적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서서히 여러분들 이병은 절대 빠르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너무 쉽게 치료되신 분들도 제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이 됐다. 혹은 역류성 위험 위산 역류, 자전 체기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에요. 기본 10년 정도는 이게 누적되면서 형태가 변해가는 병이에요. 10년 정도 누적되면서 나타났던 병이 하루아침에 약을 먹는다고 낫는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낫는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 가지 그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주 체하시던 분이야. 자주 체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주 체하는 게 없어졌어요. 대신에 방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자주 체하는 건 없어졌는데 방귀가 계속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스 밸브 열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체기 증상은 가운데 창자가 팽창됐던 건데 이 팽창된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체기는 안생겨서 좋은데 하루 종일 방구를 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몰려들어간 거야.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방광염 항상 이렇게 아랫배가 방광염에 이게 통증을 갖고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게 풀리면서, 방기 정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방광이 몰리던 피가 대장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제가, 이병은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식도에서 시작해서 위장, 창자, 자꾸 내려간다고 했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팽창 부위가 자꾸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맨 끝자락이 가스 실금이에요, 사실은. 그 앞자락이 만성설사. 그 앞부분이 체하는 정상과 역류성 식도그 왼쪽 부분이 변비에요 올라오다 보면 이제 식도염 위산염염 올라오다 보면 또 후두염 편도선염 갑상선염 올라오다 보면 비염 충농증 올라오다 보면 어지럼증 두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치료 과정이 그래요 또 나빠지는 과정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물론 이 단계를 건너뛰면서 가는 분도 들 계세요 제 말을 못 믿겠죠 그죠 저도 그냥 이걸 그냥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몇몇 분들을 돕고 돕고 돕고 돕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치료 과정이 이 사람이 원래 가스 실금에다가 올라오는데 설사 증상이 나타나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체기가 나타나 체기가 나타나다가 역류성 음식물이 올라와 올라오다가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막 코에 콧물이 잡히고 막 이래 근데 이것도 올라오다 보니까 머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깨끗해졌더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아, 이럴지도 모른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생각해요. 분명히 요 올라오다가 한 단계씩 다 거쳐가요. 제가 단계 얘기하는데 제가 1대1로 도와드리는 분들은 다 이런 단계를 넘어가더라고요. 거쳐가더라고요. 근데제 말을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약간은 믿음을 갖고 행하셔야 돼요.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시, 오시, 오시는 게 좋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 혼자서 하셔도 괜찮아요. 동영상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 올려놨어요. 그죠? 대충대충 대충 보지 마시고, 좀 연구하는 자세로 보셔야 돼요. 그죠? 제목에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듣는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한 개씩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개씩 동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 결국 한 6개월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상당한 지식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단순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 된 병이 단숨에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여튼 감사합니다 아. 오늘또한살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40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고 아. 아. 어제 어제 저기 홍선인이 어, 또 정기 후원자신 분입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선이님 홍 선생님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죠. <웃음> 너무 뒤에서 후원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 기회가 되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한번 어, 살짝이라도 어,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웃음> 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 한번 주세요. 어, 외국에 계신지 어디,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홍 선생님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모든 분들의 홍선희님이 원해 주시는 거는 아, 그럴 거예요 저를 위해서 라기보다는 모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계속 올리라 올려달라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든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서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홍선희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복부가 팽창 됐을 때 약간은 팽창 됐을 때는 견뎌도 괜찮아요. 근데 심할 때는 빨리 풀어버리세요 너무 심. 그러니까 사실은 좁아진 창자를 크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팽창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팽창을 시키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아픈 거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편안한 걸 추구하시면 내 몸이 가볍다는 라걸 추구하시면 이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져요. 왼쪽이 빵빵하다,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너무 빵빵하다, 이거는 약간은 가스를 이동을 시켜서 조금 풀어줘야 돼. 왜?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너무 견뎌버리면 이게 몸살로 변해버려요. 몸살로 변해버리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일단 약간은 풀어줬다가, 조금 이제 몸이 좀 살아났다 싶으면, 일부러 살짝 또 왼쪽으로 해서 약간 빵빵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웃으게 소리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꾸,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거든요. 오른쪽이 다 내려앉았어요. 오른쪽 폐도 커졌고, 오른쪽 창자도 커졌고, 오른쪽 다리 혈관도 커졌고. 그, 저는 일부러 자꾸 머리를 눌러서 머리가 아프게 만들어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누르다 보면 아프거든요. 근데 주기를 정해요. 너무 아픈 거라 나도 못 견디니까.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꾹한 번, 한두 번 눌러줘요. 아프면서도 일부러 눌러도 돼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지간히 눌러도 아프지도 않아야 되나. 그만큼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혈관이 혈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가고있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고 또 하루 종일 눌러갖고 막 두통이 시달리는 분들은 오른쪽을 눌러서 두통이 있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풀어주는 방법은 반대로 가야 돼요. 왼쪽을 다시 막 누르고 있으면 풀려요. 그죠? 왼쪽을 또 눌러버리고 누른 다음에는 헤드뱅잉 꼭 하셔야 돼요 허리 숙여서 헤드뱅잉 꼭 하셔야 되고 그 두통증상 이런거 보면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죠? 또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50견3일치료법이라고 있어요. 50견3일치료법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아, 이런 증상들은 이동 영상을 보세요. 이런 증상들은 이동 영상을 보세요. 치질은 이동 영상을 보세요. 오,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이동 영상 보세요. 등통은 이동 영상 보세요. 어깨 통증은 이동 영상 보세요. 이런 거다 적어 놨어요. 하여튼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어. 조심스럽게 2버전인 1버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시죠? 어, 저한테 저 저한테 저 책만 책만 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 오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어,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